안녕하세요. 파니의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파업 카스텔의 에센시오 만년필인데요. 파업 카스텔 에센시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중저가형 모델로 나온 거로서 현재 쿠팡에서 44,8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한 2년 전에 샀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흠집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외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련되게 생겼어요. 일단 클립 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클립이 일단 이렇게 달려있고요. 클립 모양도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여기가 살짝 여기 보시면 클립에, 클립에 여기 잘그 클립이 일단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약간의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위에는 솔직히 넓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면을 보시면 이쪽에는 파브 카스텔이라고 각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인 몸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를 조금 더트, 다트 문이라고 해야 되죠? 좀 다트 문이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의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블루 색상이랑 뭐 하이트 색상, 뭐 갈색, 브라운 색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으로 했고요. 블랙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블랙성을 했고요 블랙 다음에 이제 다른 마너필을 사볼까 했는데 일단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외형은 저도 그렇 생겼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클립 여기 캐카제에서 살때 약간 무거운 편이에요 아주 약간 아주 약간 무거운 편이고 이제 안쪽에 눈을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엠립인데 엠립치고는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외형 같은 경우에 필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m니식은 어, 얇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요 그립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트한 소재로 일단 만들어 놔서 그런지 상당히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2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앞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 눈치 채신 문을 채셨겠지만 이쪽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더니만 이제는 아예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가 돼 가지고 그냥 아예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게 아마 캡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제가 보는데 이 캡으로 계속 열어지면서 이게 충격이 가서 요게 조금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피드가 나오거나 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 상당히 뭐 나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도 썼는데 이정도 이 정도 문치 이 정도 밖에 안났으면 상당히 괜찮은 만년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필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필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무스하게 피, 필, 필기가 되는 편이고요 스무스하게 필기가 되는 편이고 역시 필압에 따라서 어, 굵기가 변하는 것은 달복는 변화죠. 제가 이 만년필 리뷰를 할때 상당히 곤란한 점이 뭐냐면요. 필압의 필기감이나 필압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는 직접 써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써보셔야 아 이게 어떤 필기감 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텐데 제가 말로 설명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무스하게 그냥 피리가 되는 편이고요 어 스무스하게 그냥 피리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쓰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냥 엠립치고는 상당히 얇은 편이라고 볼수있고요 어, 저도 M립이라고 처음에 받았는데 상당히 얇, 얇게 나와가지고 솔직히 F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각된 걸 보니까 M립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M립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M립이란 것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제가 리뷰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M립이더라고요 M립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F립은 나오긴 나오나? 어쨌든 기억상으로는 M립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컨버트 같은 경우에는 국제구격으로 사용하고요 제가 지금 손이 좀 미끄미끄 거려서 잘안 열리는데 컨버트 같은 경우에는 국제구격으로 사용하는데 네또하나 단점이 들어왔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고속력이 강해서 그런지 상당한 번씩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계속 끼워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고속력이 상당한데 여기 안에 너무 깎여서 그런지 너무 깎이어서 그런지 이게 한 번씩 빠지더라고요. 빠져가지고 혼자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리고 별다른 단점은 없어요. 뭐, 그 외에 별다른 단점은 없는 문화나 많은 비자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까지 파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안녕.